안녕하세요. 드라마 왜오수인가에서 한동호 역할을 맡아 촬영한 박신혜입니다 어,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여러가지 색다른 경험도 해보고 제가 평소에 누리지 못해봤던 두도노력기도 하고 평소 제 성격과 다른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서 지금은 음,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조금 제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드라마였던것 같습니다. 제가 좀 밉게 나왔지만 너무 미워하시지만 말아주시고요 평소 제 성격은 180도, 300도 다르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다음 차기작을 준비를 해서 더 색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